신지혜의 사퇴는 다음에 이어지는 순차적 사퇴의 첫 번째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최근 급격한 지지율의 하락을 맞아서 비상사퇴와 같은 상황을 맞으면서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1월 3일자로 모든 일정을 정격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신지혜 수석부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신부위원장은 지난 12월 20일 윤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지 불과 2주 만에 사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신지혜 사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결국 이준석 당대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지혜의 사태로 이준석이 만족하면서 상황은 이것으로 종료된 것일까요 국힘당의 지금 위기는 단순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심상치가 않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신지혜 사태에서부터 국힘당의 연쇄적인 인적개편의 상황까지 나아가 이준석의 당대표로서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신지 부위원장의 발언들 한마디 한마디를 읽다 보면 단한 사람 이준석 당대표가 그 모든 원인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지의 발언 요지입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온 저에게 더 강한 저항은 국힘당 내부에 있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준석 대표의 조롱조의 말도 계속 들어야 했다 두번째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함께 할수 없다는 폐서적 생각으로 저를 몰아붙였다 세번째 윤 후보의 지지도 하락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그간 무엇을 했는가 뭐최고위원회 반발에 선대위를 버리고 뛰쳐나가고 지금은 성상납 논란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는가 네 번째 이준석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운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그가 정말 당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다섯 번째 이준석은 청년세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신지의저 때문이라고 한다 신재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도 했다. 여섯 번째 나를 핀셋으로 사퇴시킬 수가 없다 보니 이준석 대표가 전반 적인 조직 쇄신 이야기를 언론에 해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발언들 속에서 신재가 겪은 지난 2주 동안의 마음고생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가 직을 던지면서 발언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크고 작은 당내 분란 을 만들어 온 핵심 인물이 바로 이준석이라는 지적 두번째 당대표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당 후보를 지적질하는 등 내부 총재를 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지적 세번째 이준석이 성상납의 대상이었다는 논란 등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점의 지적 네번째 이준석이 지지율 하락으로 지적한 신지혜 자신이 직을 내놓으니 이준석도 그간의 분란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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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당 권성동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지원 총괄본부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선대위 본부장 일괄사퇴안을 전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자신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이제는 후보의 비서실장직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후보 비서실장으로서 최근 후보의 말실수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지혜의 사퇴, 선대위 본부장들 전원 일괄사퇴, 권성동 사태 그리고 김종인의 총괄선대위원장직 사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준석 당대표에게 이들의 사퇴 사태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최근 선거를 불과 두세 달 앞둔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연거푸두 번씩이나 일으킨 이준석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당의 후보를 지적질하고 저격하고 다니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면서 당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한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국힘당 위기는 곧 이준석발 위기였다 이렇게 보아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서 더구나 성상납을 받았다는 수사기록까지 불거져 나온 이준석은 리더십 부재는 물론이고 이제는 도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을 맞은 것인데 아직도 그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후한무치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당대표는 말 그대로 당의 정신적 행동적인 리더 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됐을 때 무엇보다 여당인 민주당이 두 손들어 환영한 점 문재인 대통령마저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채축 한다고 했던 뭔가 불길하고 찜찜했던 상황들이 떠오르지만 지금 그것을 지적해서 뭐하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닙니까 최근에 가세현발 이준석의 성상납권에 대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적극 방해해 주려고 하는 자들이 여당쪽 사람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준석이 당대표라는 리더 역할을 리더답게 해온 사람 이냐는 그것입니다. 그가 당대표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이기는 사람을 리더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왜 이준석 대표는 모르는 것일까요? 리더는 때때로 질 줄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주면서 화를 꾹꾹 참을 줄도 알고 동료 의원들을 다독이고 설득하고 안 되면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리더 역할 아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대표인 자신의 말을 안 듣는 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당무를 거부하고 나가버리는 것이 어떻게 초딩 아이의 행동이지 성숙한 성인 또는 리더 의 모습이겠습니까 오히려 당대표인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으면 상대 에 대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그를 설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는 이 상황에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어떻게 신지합입니까 성접대 논란을 일으킨 당대표라면서 이제 20대들에게도 선절을 당하고 있는 이준석이 그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tv 앞에서 자신에 대한 공격을 멋지게 받아칠 줄 안다고 해서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20, 30대도 이미 판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당대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거지가 소속 의원들의 자발적 존중을 이끌어내야 그래야 리더다운 리더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도덕성에서조차 치명타를 당한 이준석이 이름뿐인 당대표 역할을 고집하더라도 그 누가 진심으로 그를 따르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끝내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쿨한 행동을 한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준석 당대표 정격사퇴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싶어 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